어, 우선 어,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오신 권영화 의장님 또 이병배 부의장이 비롯한 어, 우리 의장단께 어,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. 의원들이 전반기에 그 해왔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, 우리 평택시와 평택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으로 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여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. 전반기에는 의원님들이 총체적으로 먼저 의욕 이제 의욕이 강한 반면에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 현장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그 민의를 수렴해서 어 적극적인 그 의정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어 현장을 많이 이제 다니면서. 현장 속에 시민들의 의견을 어, 수렴해서 이제 의정 활동을 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모토죠. 여러 가지 도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, 어, 반면에 또 환경 문제, 어, 또 유, 육아 문제, 또 농촌 문제, 어, 이런 산재된 문제들을 어, 어, 풀어나가야 될그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시급한 것은 우리 시가 지금 인구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전하는 시인데 이 북부 지역의 고령화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시 소멸 지수가 0.4 지금 밑으로 돌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간다면 은 도시가 소멸된다는 얘기죠. 특히 육아 문제나 영아 문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농촌 문제인데요. 지금 임대차 농업 농업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. 그래서 임대인들이 임차농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 사업.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모색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.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그 취약계층이나 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많은 부분 치중을 해서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